나 어제 게임했어. 나그 게임 해본 적 있어. 이두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다르게 할까요? 오늘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거, 경험, 미래 등 다양한 표현을 완벽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Hi, my name is Tommy. Let me help you master English.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20년, 30년째 공부해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복하면서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문장 만들기 뼈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일반 동사를 활용한 평소 요즘 습관 반복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현재형 문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만든 현재형 문장을 어떻게 과거 형태로 또 지난 경험에 대한 이야기할 때 또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부분은 동사의 부분입니다. 영어 문장의 어순 기억하시죠? 은느니가 주어, 행동, 동사, 을르에게 행동의 목적 이 순서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동사만 변경해주면 하다가 했다로 변하게 되죠. 하다를 했다로 바꾸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ed를 기존 동사에 붙여줍니다. talk, 말하다 라는 단어에 ed를 붙여줘서 talked 같이 만들어주는데요. watched, 보았다. looked, 보았다. cooked, 요리했다. cleaned, 청소했다. walked, 걸었다. worked, 일했다. ed를 붙여주어서 과거 표현을 합니다. ed를 붙일 때는 기존 동사의 소리를 유지해 둬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변형되는 규칙들이 있는데요. 동사의 끝이 자음과 y로 끝날 때 자음이란 a, e, i, o, u를 제외한 나머지 21글자 네, 자음과 y로 끝날 때는 y를 i로 바꿔주게 됩니다. 스 t 디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study 할때 여기서 y는 모음 역할을 해줬죠. 이 e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ed를 여기 붙였을 경우에 y-e-d가 될 때는 y가 여기서 모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음소리, 이어 역할을 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y를 시작으로는 장모음, 겹모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y는 완전한 모음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y를 i로 변형시켜 주어서 i-e가 e 소리가 나거나 i 소리가 나게 도와주게 됩니다. study 같은 경우는 y가 원래 e 소리가 났으니까 i-e가 e-e 소리가 나서 studied가 되는 거죠. CRY 같은 경우는 Y가 I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서도 Y가 자음 R 뒤에 있기 때문에 Y를 I로 바꿔주고 IE가 I 소리가 나게 도와줍니다. 모음이 있고 Y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떡 할까요? PLAY 같이 A와 Y가 만났을 때는 이미 AY가 장모음으로 A의 소리로 변했습니다. Y가 이미 A에 속해 있기 때문에 ED가 붙었을 때 변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play 한 후에 ed가 붙어서 the, played, 모음과 y가 같이 있을 때는 그냥 ed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say, 말하다 라는 단어에서도요 원래는 ed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섯 글자 쓰기 귀찮아서 그랬는지 이것을 i로 줄여서 said, s-a-i-d 로 그냥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혼돈성을 줄수 있는 단어들 뭐 장모음이 섞였다든지 마법의 이가 섞였다든지 혼란을 줄수 있는 동사들은 형태가 아예 불규칙하게 변하게 됩니다.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들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씩 필요하실 때마다 외우시면 되는데요. 많이 보셨을 법한 친숙한 단어들 몇 개만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make 만들다, 만들었다 라는 표현은 made k가 d로 바뀌었죠. have 가지고 있다 매우 중요한 동사죠. 많이 쓰이는 동사인데요. 이것의 과거는 had. 저번에 have에다가 s를 붙일 때는 have를 s 줄여서 has가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have 같은 경우도 have를 줄여서 had가 됐습니다. take, 가져가다 취하다 라는 뜻도 took 아예 모양이 바뀌었죠. 이런 동사들은 주제별로 단어 공부를 하실 때 같이 현재와 과거 형태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 있죠. 동물의 숲, I play 동물의 숲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동물의 숲, 게임을 한다, 평소에 한다, 즐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과거로 바꿔볼게요. 과거로 바꾸기 위해서 동사를 보셔야 되고요. 동사에 이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I played 동물의 숲, 나는 동물의 숲을 했어. 이런 과거형 문장을 쓸 때는요. 특정한 시간에 대한 질문 너 어제 뭐 했어? 너 지난 주말에 뭐 했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특정 시간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played 동물의 숲이 문장을 부정으로 바꿔볼까요? 지난 시간에 현재형 문장의 부정을 만들 때는 Do not의 도움을 받았죠. I do not played 동물의 숲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규칙 S같이 동서에 붙은 것들은 주인공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동사로 무조건 옮겨져야 합니다. play에 붙은 ed 역시 do에게 옮겨져야 하는데요. 아까 do의 과거형은 did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did not play 동물의 숲. 이것도 줄여서 I didn't play 동물의 숲도 가능하죠. 이 문장을 또 질문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자, 나에게 물어보기 웃기니까 you played 동물의 숲. 너는 동물의 숲을 했어. 영어에서는 질문이 되기 위해서 동사가 주인공보다 앞에 와야 하는데요. play 같은 일반 동사는 do의 동을 받아야 되죠. do you played 동물의 숲? 또 e d 가첫 번째 나온 동사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do가 did로 변경돼서 did you play 동물의 숲? 이 순서가 돼야죠. 지금까지 다뤘던 과거 형태. 이것은 특정 시간을 찝어서 물어봤을 때, 그 시간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일회성이 아닌 했던 경험이 있다.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센스 있는 분들은 캐치하셨죠?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have라는 단어를 써서 경험을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So, I have played 동물의 숲. 나는 동물의 속을 해본 적이 있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 과음 여행 간적 있어. 그게 아마 2016년 정도일 걸? 첫 번째 문장. 과메 가본 적 있어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have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2016년도쯤 갔었다고 얘기할 때는 특정한 시간을 집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개념은 이해하셨죠? 이건 나중에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더 많이 연습해보고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have는 일반적인 have가 아닙니다. 이 have 자체는 지금 그 동사 ed를 도와주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have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는 do not have played가 아니라 have에 직접 not을 붙여서 I have not played. 동물의 숲. 아직 동물의 숲을 해본 적이 없어. 질문을 만들 때도 Have you played 동물의 숲? Do you have played가 아니라 Have you played로 바꿔서 너 동물의 숲 해본 적 있니? 라는 질문이 되죠. have 다음에 동사에 ed가 붙은 형태가 같이 나올 때는 have가 n 도 받아줄 수 있고 질문도 만들어줄 수 있고 능력자로 변신하는 거죠. 동사에 ed가 붙는 아이들은 have 다음에도 똑같이 ed가 붙여서 사용되는데요. 불규칙한 동사들은 make 같이 make, made, made 변하지 않는 동사들도 있지만 take 같이 take, took, taken 네, 이렇게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동사를 공부하실 때이두 가지 형태 과거 형태 그리고 세 번째 형태를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 형태 모두 같이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시리즈 때 미래 표현은 우리가 WILL 이라는 단어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I play 동물의 숲에서 WILL을 집어넣어서 I will play 동물의 숲. 나는 동물의 숲할 거야. 생활 영어에서 WILL이라는 단어쓸 때는 자신의 의지가 조금 더 포함된 단어입니다. 꼭 된다, 꼭할 거다, 계획보다는 확정의 느낌이 더 강한 거죠. WILL 대신 쓸수 있는 조합이 요 BE GOING TO 입니다. I am going to, you are going to, he is going to 등의 형태로 변해야 하고요. 여기서 어순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be going to가 will이 있던 자리, 기존에 쓰였던 동사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I will play 동물의 숲을 be going to를 넣어서 바꾸면 I am going to play 동물의 숲이 되겠죠. will이 확정적, 의지적인 표현이라면 be going to는 계획, 예정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부정과 질문 만들어보고 마칠게요. 낫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I will 다음에 낫을 집어넣어서 I will not play 동물의 숲. 이건 역시 줄임말을 할수 있는데요. 이건 소리가 아예 바뀝니다. I won't play 동물의 숲. Will 낫이 줄여지면 won't, w-o-n-t가 되는데요. 발음하실 때 주의하실게 wo, wo 소리가 나지 않으면 want. 원하다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be going to를 썼어요 I am going to play 동물의 숲 이것의 부정은 쉽죠 am 다음에 not을 집어넣어서 I am not going to play 동물의 숲 질문 볼게요 play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will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will you play 동물의 숲? 너할 거니? be going to를 썼다면 are you going to play 동물의 숲? You are going to play 동물의 숲에서 R이 U 앞으로 옮겨졌죠. 현재형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 동사를 집중적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단지 S를 활용할지, ED를 활용할지, HAVE를 활용할지, WILL를 활용할지 정도의 차이점만 있으니 네, 패턴을 우선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연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뼈대의 마지막 시간으로 조수 동사들, 지금까지 봤던 DO, WILL, HAVE 등이 있었는데요. 이 조수 동사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알아보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이제 표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놓치시지 않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